홈쇼핑백의 사상 최대 사이즈 인체공학적인 하트 프레임 설계 머리, 어깨, 목, 팔까지 지지하여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는 인체공학적인 베개, 정상적인 C자 경추 유지의 도움 옆으로 잘 수밖에 없는 임산부 어르신도 더 편안하게 수탐유 고밀도 저탄성 메모리폼을 이용하여 뛰어난 치아 분산 효과로 건강한 수면을 도와주는 인체공학 베개 베개 전체 에어로드의 원활한 통풍구조로 땀 걱정을 줄인 쾌적한 잠자리 분리형 내피와 외피를 사용하여 더욱 위생적인 사용은 기본 일본 고가의 실리카텍스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진먼지 진드기 제거 항균 탈취로 쾌적하게 대나무 추출 고급 레이온메쉬 소재로 더 부드럽고 땀 흡수와 배출이 빠른 위생적인 소재로 비교할 수 없는 쾌적함 베개의 선택이 건강한 잠자리를 만든다 베개의 기본을 지키다 잠자리 패러다임 애플 4 디비전 베개 잠으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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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사실 목에 부상도 있었고 또 지금도 목이 안 좋아서 숙면을 못 취할 때가 많았는데요. 잠으로 베개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요. 숙면을 뭐 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개운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. 정말 잠을 잘 자는 게 보약인 것 같습니다.